나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임마누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의 진리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성향을 가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진리는 더욱 특이하게 그들에게 인식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소수에다가 별로 의롭지 못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진리는 그들에게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근본적인 그 이유, 일차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저들을 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노라고 스스로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이전에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인 그 샘에게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중간과정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샘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중간과정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상 멈출 수 없는 일을 스스로 약조하시고 그대로 친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실로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일을 역사 안에서 펼쳐나가실 때 임의로 아무도 모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이 되는 존재들의 상태와 그 수준을 고려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알아들을 만하게 섭리하시며 당신의 고고한 뜻을 알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워낙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 함부로 다루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진리도 하나님께서 별안간 어느 날 갑자기 제시하여 그것을 따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른 구원의 행위를 이미 차서 이렇게 보이셨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뒤에 시내산에서 그 임재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주, 구, 아주, 어, 완성적인 의미에서 다, 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 타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꼭대기에 나타난, 그 신해산 상꼭대기에 나타난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미흡하거나 모자라는 진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과정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제에 따르는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임제의 실존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재료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임지의 목적과 관련된 각가지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친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발전시키도록 하고 궁극적인 것을 내다보도록 하시며 자신들의 당대에 마땅히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재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개시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그리고 거룩함의 중심적 상징으로서 아주 큰 중요한 점들을 증거합니다. 이제 땅 위에서 그의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에 그 발등상이라 부를 수 있을만한 그런 성막을 만드셔서 그의 영광이었던 것이며 그 거룩한 통치가 어떤, 어떠하다 떤어 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지의 확신과 그에 따른 거룩한 예식 그리고 동일한 목적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의 소통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안위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그 진리가 굉장히 사실은 그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처음에 현실에 사람에게 현시에 보이실 때 그것을 다알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그들에게 약속된 그런 말씀과 그들을 현실적으로 인도해온 과정 속에서 그 임만웰의 진리를 확인하고, 각인할, 각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 이제 그,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충분히 섭리하시고 충분히 지혜를 주시고 충분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어, 전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다스림을 어, 생명 부지로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 충분히 이전에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영광됨을 알수 있었으며 그본그 그 일의 궁극적인 그 실체를 멀리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어, 그 당대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교 그러 그게 그리 하지 아니하셔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영원한 경륜을 세우셔서 그들 통해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모든 절차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할 수.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29장 43절로 46절입니다. 제가 읽고 나머지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대. 29장 43절로 46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여호원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출애국기 25장 8절에서 어, 보았듯이 성막의 제일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그것을 그 시대라는 그 말씀이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성막이라는 수단이 죄 있는 인간에게 아무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구원의 제1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제 구속개시의 역사 속에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이 모든 일이나 제도에 있어서 항상 제일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막의 그 역사성을 부인하면서 인본주의적인 필요에 의한 한 종교의 발전 진행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주장의 뿌리에는 실질상 무신론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작정에 따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의 왕권을 세우셨으며 그 왕권을 펼치시기 위한 한 매개체로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늘의 원형을 둔 하늘의 실체를 둔 가운데 그것을 당신의 경륜적 실서에 따라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이따도 보겠지만 이제 그리토를 나타내는 모형적인 그런 도구였지요. 일찍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원시 복음으로 약속을 하실 때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제 뱀의 후손을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그 여인의 후손이 이제 오셔서 하실 여러 사역들을 그 나타내는 것이 이제 예,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그 수단이 계시의 수단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시 복음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나와 있고 또 조금 더 진전된 계시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섭리하여 나아가시는가 하는 것을 희미하게 보이시다가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조금 더 진전된 계시를 펼쳐 보이시는 것인데 그그것으로써 이제 성막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정해놓고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계시의 내용을 달리해서 역사를 이끌어가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 되 분리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궁극적인 경영을 중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의 영원한 경륜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룰 백성들을 구별하시며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따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국가로 선별되었으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체질을 잘 아시는 고로 직접 그들을 구원하셔서 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 나라의 통치를 드러낼 것으로서의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당신이 작정하신 일들을 더욱 명확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크신 속성과 경륜을 잘 깨달아서 그 질서 안에 있다는 것에 감격하며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된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왕적인 영광이 어떠하며 왕과의 교제는 어떤 거룩성이 있어야 하고 왕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언약의 관계가 더욱 성숙되게 하시기 그 하신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광스럽고 종교하신 분이시지만 그리고 또 영원한 왕이시지만 그렇게 하시길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신이 나타나셔서 그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 배려에 의해 세우심을 입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미로 얼마든지 성막과 그 이상의 것이라도 지으셔서 단번에 당신의 경륜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지만 은혜 중에 이스라엘을 가담케 해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토록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저들은 전심으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 하필 자신들을 선택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가를 생각하면 저들은 능히 그렇게 순종할 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그 가치를 충분히 이스라엘이 느끼도록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섬매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함께 하신과 그 인도를 따라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그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짐이 될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의 본위를 쫓아 얼마든지 행동을 할 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통치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바라시던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 일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참 보통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자신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동질의 생명을 가진 자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존재의 당위와 그 목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어, 내는 자들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교도의 하나님처럼 말이죠 뭘 무슨 무엇이 어, 부족해가지고 어, 그 채워서 그 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의 주제이신 분으로서 어, 이스라엘을 참여케 하셔서 어, 저들이 자원에서 즐겁게 그 일을 할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다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의 양식과 그 집기까지 다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을 능히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일찍이 섭리하여 세우셔서 그 일에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신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때이지만 이제 은밀하게 그 역사하셔서 그 일에 쓰임 받을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구조와 재료와 사람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받은 은사 안에서 그 조화를 이루며 그 일을 넉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참 놀라운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해 나가실 때 가담하는 자들의 상태를 전혀 보시지 않으시고 억지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며 줄 것도 주지 아니하시면서 강박하게 일해 가시는 분이 아니시이 이런데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그 거룩한 일에 다한 분자로서 가담하여 조금도 거룩임이나 불평, 불평이 없이 한 마음으로 참여케 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무용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동일한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의 산 앞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 속에 이제 거룩하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친히 이스라엘 통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계시면서 거룩한 신정의 통치를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촉박한 환경에서라도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저들이 인식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에서 보고 배운 것밖에 없는데 이제 그들에게 유전한 언약의 개시에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그계시를 기초해서 그들을 섭리하심으로써 당신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셨고, 이제 그 과정을 겪어서 신의산에서 당신의 실체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만유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후예들인, 후예들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애초에 주시려고 하셨던 그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것인지 사람으로서는 다 헤아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헤아려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백성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 복주심과 그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엄한 그 처벌을 한 번에 다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말미암는 교제하심과 사유하심의 그 본의를 알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런말미암는 은총을 풍성하게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격식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사용해야 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할때 그런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된것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명백하게 사건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격식에 따라. 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나 온다면 누구라도 다 자비롭게 받아 주시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나오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그계시적인 의미에서 성막이 갖는 위치 와, 역할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것은 이스라엘 당대에게만 국한하여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특정한 원칙을 교제의 원칙을 보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시는 것이지만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떤, 어떻게 떤어 거룩하게 교제를 하게 되는가를 알리는 시그 목적도 한편으로 있고 그 백성들 간에 그 안에서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그 질서 속에서 교제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도 한편으로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교제를 보다 완숙한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막에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시 위해서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또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성막의 시장에서 각 부분이 나타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시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아무런 질서도 없이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그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서 있는 배열을 통하여 특정한 사실과 그리고 그 거룩한 원칙 그리고 영적인 그 교제의 교제 실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여러 부분은 그분의 왕적인 임재와 언약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의 돌아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막의 전체 구조와 그 집기들이 반드시 나름대로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과 관계되는 상징을 내포하는 모든 부분 부분들의 의미가 있으며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것과 연결되는 또 그런 연결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알데스 보스는 그 상징이란 그 종교의 중요성에서 영적 본질의 특정한 사실 원칙 혹은 관계를 심오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는 아주 합당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중에 계시는 그 지성소를 그 지성조에 임재하셨는데 지성소는 피장에 의하여 성소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속의 피 흘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어, 없었고 중보자인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 대속주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서의 그 언약의 법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그의 보좌의 발등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지배와 그 백성에 대한 특별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서 수종을 들며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지키는 그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속죄소 위에 그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소의 터 위에서 그 백성들을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은소라고도 하죠. 그리고 속죄소 안에 있거나 그것과 관련된 물건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돌비라든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던 항아리 등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 중심의 계시적인 의미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장소였습니다.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양단에 거룩한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을 피움으로써 그 향기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향내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징으로 볼수 있는데 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이 향으로 가득 찬 황금 대접을 보았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고 계시록 5장 8절에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기도가 이렇게 향기와 같이 여호와께 드려짐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진설병은 어떠한가? 성도 안에는 그. 분양단과그 떡상과 등대가 있었는데, 그, 그 떡상에 그 진설하는 그 진설병은 어떤 것인가. 12개의 떡을 이제 6개, 6개 이렇게 해서 어, 사아놨는데,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고요, 이 떡은 제 7일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거룩한 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있다는 것을 근거에 두고 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등대는 어떻습니까? 등대는 성소를 밝혀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온전히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의 비추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 중심의 개시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또그 성소의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속죄와 헌신과 교제와 성결 등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돌이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막의 집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어떤 필수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막이 약속의 실체는 아니라고 믿어야 할 이스라엘의 그 종말론적인 시각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있고 그 구속의 경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성막의 각 부분의 그 자체가 그 약속의 궁극적인 실체라고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웃음> 모세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함께 하심을 내다보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나타내 보였는데 그런 모세가 성막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결코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개시의 역사 속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그 계시의 역사 가운데 펼쳐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세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상징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나타날 것이 무엇인가를 내다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주 하나님의 명하신 격식대로 그 의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사유하시고 은총을 내리시는 것을 부분적으로는 경험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이루어질 날을 어, 바라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생소한 생, 소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았던 세계였기 때문이었, 때문이었습니다. 그레, 그들의 조상들도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자리에서 통치하실 것을 멀리 내다보는 자들이라면 이제 막 가시적인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의 틀을 구성하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 그 영광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멈추지 아니하고 당대할 일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을 중간에서 감당하는 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그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적인 행복과 번영을 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충족시킬 정치적인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은 장차 올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궁극적인 것을 멀리 바라보는 자세로 그 현실적인 일, 가시적인 일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예표적인 것에 깊이를 알았는지는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만 희미하게나마 그 본질을 이해하여 그 가시적인 제도에 가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완성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속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당대에 드러냈을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이 중간에 과도기적인 기점에서 사용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격식대로 준행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여기고서 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굴레 안에 자신을 낮추신 방식을 염두에 두고 기꺼이 자원해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의 본인을 알고 참여하는 자들을 기쁘시게 여기셨지 그 제도나 형식 그 자체를 고집하는 자를 결코 귀하고 복되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청이 아니면 살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굴레안에 복종 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여야 할 제도나 식양에 대해 인간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나 인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제도나 도구를 악용하는 자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주 가차없이 처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그 그, 분의 그 약속을 이행 하신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얼마나 공의롭게 사서 있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미롭게 에, 행사하신 것입니다 이, 그이심미한 게시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나 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임의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에도 그더볼 것이 없이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존경하고 그것을 가장 흠모하며 그 밖의 방도로는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서 그 궁극적인 완성까지 내다보는 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참 보잘것 없는 사람이 목사로 서 있고 좀 살펴봐도 뭐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사람들인데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아주 가치있고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미하게, 어미롭게, 예,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계시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고, 뭐, 구경륜 하에서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어, 신경륜 하에서도 분명하게 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는데요. 나답과 아비우라든가 뭐, 뭐 고라의 사건은 좀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그또 그, 또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존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계시 의존 사색을 하지 않는 이론이나 타락한 인간의 열정에 의한 종교 형성주의 아니면 전체 진리와 조화를 이루지 않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기독교 행동주의로 나아가는 걸 아주 나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를 성신의 가마 가운데 받아서 말이죠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주님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을 주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그, 그런 것을 보여준 계시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누려간다는 게 얼마나 참 어,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도 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어,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제 신약의 기자들은 그 구약의 이 성막의 계시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신약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구속사 안에서의 그 구약의 가시적인 것들의 위치와 그 궁극적인 역할을 알고서 예표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그 말을 썼는데요 사도 요한은 또주 예수 그리토와 그의 대속의 역사 속에서 완성된 예표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어, 요한복음 1장에서, 어,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웃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성전을 뭐 46년째 짓고 있었는데, 어, 주님이 저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고 저들이 나중에 부활 뒤에 깨달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서의 예수 그리도와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연합 등이 나타난 것으로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또 2장에서 아타네 보인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 저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체에 그육신이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 거하심에가 그 이스라엘 박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 용어를 써서 어 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성막의 그 실체로서 예수 그리토를 나타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 연합,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예표로서의 성막의 의미를 알고 그 개념을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볼때 살펴봤는데요. 성전의 의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완복하자 그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바울은 그, 그 성막의 본위를 알고 성전의 본위를 알고 그리토도의몸으로서의 그 교회에 대해서 어 밝힌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쓴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위대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예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또, 또한 또 모세에게 게시된 성막이 참 장막의 예표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 썼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런 말씀은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그 뜻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그런 말씀을 내리시고 함께 하실 때그 내용을 함의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나라가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것에만 자꾸 매어서 그, 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있었던 그런 신령한 가르침들이 다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태로 나아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동일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그 솔로몬 성전 계시와 관련해서 또 나중에 살펴볼 것인데요 <웃음> 그 다윗이 이제 그 다윗 궁에 거하면서 그좀 그 미안한 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지어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 속에서도 이제 이제 사실은 다윗이 이미 이전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모형적인 계시의 역사 속에서 이미 보여주신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 그런 계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어, 당신이 그 어,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게시를 충분히 묵상하고 사색하면서 그 본의를 이루는 그 종말론적인 실체를 멀리 내다보면서 살았다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어, 살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부리서 기자가 나중에 2 1장에서 그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11장에서 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할 때, 저들이 이제 겪었던 일들이 멀리 그리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겪은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그리도를 위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서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거 아닙니까? 단순히 모세가 뭐그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우뚝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참 종이 될수 없는거죠 이스라엘에 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완으로 일했다고 브리서 기자가 말했는데 모세는 그걸 알았던거죠 모세도 당대에 그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연약한 면을 보여서 뭐그 가난에 들어가진 못하긴 했지만 구속계시 역사 안에서 그의 위치와 역할이라고 하는 게또그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의 실수위에 하나님의 경영이 참 지혜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이미 다 짜놓고 역사를 이렇게 어거지로 맞춰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그 실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이제 구속계시를 진전시켜 나가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게 모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여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을 침범하는 게 되잖아요. 여호수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형적인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그 모세가 비록 하나님 명하신 것에 과격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가리키라 그런 걸 때려서 그 실수를 했지만 아무튼 그그 그 실수라도 쓰셔가지고 또모세 계시의 역사를 그, 그 한도 내에서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우수와의 게시의 역사를 펼쳐가셨다.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희미한 계시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그 예표적인 일들이 다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희미한 계시의 빛 아래에서도 그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 것을 내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경륜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의 회복인 거죠. <웃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주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 만물의 회복의 개시적인 개시적인 도구로 그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지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어떠함을 보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목표를 향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등 각국의 그 우상의 사회 열강의 그 우상의 숭배의 사회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이시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와 그 목표를 알리셔서 그 방식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참신이신 여호와를 잘 따라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께서 진히 임지하셔서 그 통치의 어떠함을 나타내실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이시기 위해 그렇게 이스라엘을 간시적으로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성막에 대해 알만한 재료와 재능을 주시고 그에 합하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신해산의 임만우의 그 사건 전이나 그 임재의 영광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다수가 반역,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나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는 야외에 대한 그들의 반응 여부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반역 백성됨을 드러냈습니다. 저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전 약속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그러한 지경에 결코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저들은 거기에 착념하지 않고 현실의 매임으로써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시하심을 계속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뭐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그 상태를 다 아시고 이스라엘을 계시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격이 과연 어떤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그런 배려를 계속하신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심판하여버려도 성이 차지 않을 정도의 악을 이스라엘에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황무지 가운데로 업어서 인도하셨고 그들의 죄악 중에 일부만 벌하셨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여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굴레 안에 들어와서 응답하시기를 그 사랑으로 바라시면서 그런 오래 참음을 계속하신 것.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한 걸 생각하면 그냥 저들을 다 쓸어서 없애버려도 합당한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그게 잘나와있어 사장 4절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 저들의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다 쓸어 없어버리지 않냐고 계속 살려갈 자를 살려가시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니다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토록 폐역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이시고 또한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통치의 어떠함을 보이셔서 그 속성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왜 보이시는 것입니까 언약의 교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가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임마누엘의 사랑만이 언약의 교제의 유일한 원천이자 진행의 재료가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임대하심을 누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로서 자태를 드러내기, 하,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인간이 가담해서 뭐 기여한 반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해가지고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을 계속 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이죠. 더욱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궁유를 바라면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당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그그 그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크신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임재의 실제적인 효과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적인 효과를 드러내야 한다는 인간적인 모든 부패한 것들을 그리도의 속죄의 피로 다 없애버린 자답게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생명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보인 모든 형식과 도구들의 요소를 그리도 안에서 다 함의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뭐 5대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그 안에서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고, 살고 그 신령한 삶의 어떠함을 그그 그 안에서 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 그 실제로서 누려가야 될 것인데 그그 그 분명한 예표적인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보여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당달 봉사와 같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능력이 없게 예? 무기력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거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지체와의 관계에서 그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인만우엘 통치의 영광이 우리 사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소수라도 그, 그것을 누려봐야지, 주님의 생명이 그, 그렇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그냥 코앞했 것, 자, 자존심, 이런 것에 메어가지고, 현실에 메어. 이래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영광스러운 실제 세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다 험한 것이 돼요 명제적인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매일 다스려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국의 그 회복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동안의 교제를 이룰 때 진짜 언어를 유심하고 거듭난 언어를 쓰면서 가장 존중하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영광에 가담한 자로서의 구체적인 성격이 이, 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힘써서 이 일의 본위를 찾아서 교회에 알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완성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자취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형적인 것이나 뭐 실제적인 것을 우리 코앞에 다 두고 있는데 반복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게 없어요. 예?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을 못 뛰어넘고,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런 세력을 뛰어넘지 못한, 못할 게 없다. 예. 그것이 그리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 알아서 기꺼이 자신을 어,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에 내어주면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어가면, 형제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내오늘의 노동이 의미가 있고, 그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서 모이는, 모이는, 모이는 교회로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고, 흩어져서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서 그 통치의 그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걸 즐기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이 이게 주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시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어,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그, 만유의 대주제이신 주님이 그렇게 정교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의 어떠함을 다 펼쳐 보여주셨는데,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죄책과 형벌 가운데 살아 마땅한 자들이 없나이다 그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일들이 다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들을 향한 그 구속의 경영을 그치지 아니 하시고 펼치셔서 애초에 목표하셨던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회복해 가시옵나이다 저희들이 그 계시의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 역사를 바라보고 나이다. 이미 모형적으로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바라보게 되었 나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실체 가운데 있게 있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믿음으로 보옵나이다 이런 계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 있어 오는데. 그 일을 주저하고 게을리한다면 주님은 돌이라도 들어서 그 일을 진행 시켜 나가실 것이옵나이다. 우리 앞에 명백하게 있는 이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애써 부인하며 현실에 가치게 되고 육신에 가치게 된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낼 그런 그그 그 모토. 잊지 않게 되었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이쯤에 다시금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소수라도 이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단지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그큰 생명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자답게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이웃을 사랑하며 어,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궁일이 여기시길 간절히 비웠고 우리 구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